만화 없 잖아？당시 에 아, 만화 없 는데 왜 캐스 냐？난 w 가없 구나. 만화가 없 는데 신습니자존심 싸움 승리 이게 나야 섹시 했다. 마드 감사 합니다. 대로 다루려면 당신했어 당신 방심 했다고. <웃음> 어, 좀섹시섹다이어 중요한 중요한 옵션입니다. 기술전컨가 사망했습니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컨트롤 보서 한명더 있어? 누군데? <웃음> <웃음> 스 사망했습니다. 아, 그만아요. 야나 뭐지? 피지컬 미쳤네. 나나한 7살 젊어진 기분이어서 방금. 판단 봤어요? 기호팀 바로 줍는 판단? 너무 섹시한데 방금 진짜? 공룡팡 시작... 나이 논란 알고보니 17세로 밝혀져 내가 동물을 해치잖 <웃음> 죽을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사, 사랑과 평화를 위해. 조금 비겁한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개꿀잼. 노랩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습 입니다 누가 해가 사망했습니다. 어, 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최종 생존자가 3명 남았습니다. 어 잠깐만 내정지. 아내 정지. 어, 내가 정지돼 버렸어요. 어나어떡 하지? 여러분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미감을 만들까? 모래방 내 무대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감이 되면 귀를 잃기. 누구냐? 누가 치냐? 내 허락 안 맞았잖아. 누구세요? 저기요. 잘하셨어요. 자 미쳤다 이거. 내가 뭘 만든 거지? 템안주워져 블레이드 부츠. 어 이거 뭐가지? 갈게 없는데? 상수. 야세개다 먹었네. 쉬는 게 좋겠어. 공포 그 자체겠다 이거. 철선 미안해. 숙제 악령. 병건 갈까? 아 없구나. 아 아까 병건 뽑을 걸 그냥 이러면. 그러네. 아. 아, 혈팽 못 뽑았나? 포인트가 없었네. 기억도 안 나네요. g 버하만어케 하면 1등이라고요? 이미 1등은 정해졌는걸 오우미드님 모든 하트가 이러진 않잖아 나 연구했어 오늘 러브앤피스님 플레이 보면서 아니 그러면 제니는 복룡의 하트이기에 가능했다 놀라서 이거 뭐 성당가서 놀아볼까요? 묘지 아직도 있는거 보니까 성당 텔트하고 묘지 구경이나 뭐 가죠 약한데. 나는... 발소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거야 야, 아직도 안 뜯었다고? 네거다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힌다. 아, 아. 생나 도둑 생나 도둑 어 아, 죽었다 아닌가 그 알렉스 아닌가 아그 킬이구나 아 생나 도둑 진짜 뭐야 아야? 너 숫자가 온네? 되겠어? 아야야 내려와 주문할때 내려와 아야야 시간 아깝다 빨리 와라 킬은 먹어야 되는데 나는... 어? 저걸 노린건가? 쌉코수다 잠깐만 W 써주세요 수비 나이스 죽어 죽어 시간 없잖아 너. 시간 있어? 시간 많아? 가자. 왜 그래? 골목길 갈게요. 난 멀미에 약한데. 이라면 잡아본 적 있지만. 곰, 에 늑대 잡을 시간이 없어. 저 먹으러 가야 돼. 이거 까먹지 말자 서야. 사망했습니다. 서약 써야 된다, 봉영아. 이거 까먹지 말자. 어둡고 무서워. 놀라서. 어, 곰도 나오네. 게이드. 설마 늑대도? 야 뭐야, 뭐야. 여기 쓸고 양궁장 올라가면 될 듯. 양궁장 늑대 다 살아 있어서. 저 안에 곰까지만 잡고. 오죠. 여기 늑대 잡혔고. 내가 뭘 만든 거지? 들지생가쟤 누구지 싸워 볼까요 그냥 심심한데. 누가, 누가 숨어 있는 건 아니겠지? 너 누구냐? 가자. 번나나 힌트 현우? 하네 현우야, come on. 무슨 말? 나노네. 설레인 현우와 일대 일인 줄 알았는데 구할 안 되는 거 상관없습니다. 이길 거니까요. 내가 뭘 만든 거지? <웃음> 준비. <웃음> 자. <목소리> 아, 진짜 병냐 <놀라서> <목소리> 너? 좀딴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한세사가 사망했습니다. 치지 않을 거야.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서약을 좀 늦게 썼다. 기타류 같이 부품 같은 건 없으려나? 충분해.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아 서약 써서 10초만 있다 써볼게요. 내가 그냥 이길 수 있거든. 여서 싸우자고 하지는 않 아, 아니, 뭐야? 자, 춤 좋아해? 자기. 자기 춤 좋아해? 뭐 어떻게 하게 이제? 자, 뭐, 별수 있어? 완전을 모데. 존 어, 네. 어? 내다 공아자가 사망했습니다. 개. 가자. 놀라서 시고 위치 걸렸고 시좀 먹어 니니다 뭔데? 야템좀 나왔다 나. 지제. 기타를 꼭 붙잡아야겠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겼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쟤가사망가사망가가 <목소리> 연쇄 처치 중입니다좀 미안하네. 일단 들어갔다나다 <목소리> 나랑 놀자. 가자. 나랑 놀자. 나랑 놀자. <웃음> 도망가는 거 시간 아까데 이거. 그냥 싸우자야. 어디갔냐? <웃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목소리> 어서와 너가와 이 왕이 었구나 <목소리> 어? 아 이거 내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지겠다. 캣. 빨간색 다 이겼다 이거. 이겼다. 급한 건 너. 어 죽었다. <웃음> 아니 이거 잘 싸울 거야. 아나 시간 곧 죽을 짤고아 잠깐 아이솔. 금성을 그 놔둬. 아니. 넌 뒤졌다. 쉬는 게좋 전혀 평화롭지 않잖아. 느껴져. 아, 내 분석. 실례하겠습니다. 어, 뭐야? 뭐지? 센스쟁이. 이 녀석 살려주도록 하지. 마음이 착한 친구였네요. 생나 뜯은 애를 죽이죠. 그래서 운명의 조사에 어 뭐야? 희황 어, 좀 무섭다. <웃음> 안개있게요. 아씨, 다 맞았네. 눈 감을. <웃음> 물건 피해야 되는데 무지성으로 돌격을 했네요. 돌격기서 하나 더 먹어야지. 나랑 싸울 사람. 들어라. 아얌 혼자 먹네. 얌 아, 견제 안 하고 뭐하냐. 동물을 해치다니. 합니다. 부르면 오겠지? 흥분해서. 야나 이거 시켰어. 맞어. <웃음> 형춤 좋아해. 춤 좋아해. 나도 좋아해. 아아나 이거 또안 썼네 야 이거 템도 좋아해. 나아나아 뭐지버인가 이거는 좀 미안하다 버지? 버지? 버지? 버지? 버지? 버지? 버지? 버지? 버지? 버지? 버지? 버 갔고 안당하는 척. 밟은척전비고 있습니다. 의 아. 평화를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걸까? 와우. 오 깜짝이야. 근데 도와줘, 매그너스 어때, 리다이린을 제압하자고! 함께! 이게 안 맞는다고? 어, 반대로 트어? 와... 개고수다 요렇게 갔다고? 실비아랑 싸우면 이기는데 오메가 좀 궁금해서 실비아랑 길게 싸우면 어 e s 도망가가지고. 그 o u l d you? 그 m not missing. Catta. c a 뭘 만든거지? 흔들려을까 <끼리> <정말. 끼리> 너 승자였어? 안에서 힐팩을 먹고 오네? 재키가 승자였구나? 어이가 없네요 아 승자 아니어도 아무나 들어가서 먹을 수 있나? 놀라서 그만 그런가보네 어? 옌병? 그렇다면 놀라서 그만 누가 들어가 있는건 트로카인이은지로카인은트로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지구역이지정되 사망했죠. 오세요 내가 동물을 세 번. 아.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제 생존자가 5명 남았습니다. 겟을나무 동물을 해치자니이 힘이다. 바스킹 하기 좋아 보이는 컷이 네. 아니네요. 쉬는 게 좋겠어. 임시 안전지대가 종료되니다곧 보안 콘솔제공이 음. 최종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놀람> 버스킹하기 좋아 보이는데. 으희, 저, 응? 응, 저, 충분해. 자 음, 저, 충분해. 잠시 후최 안전지대가 해제됩니다. 짐 챙겨서 음, 나가자. 비겁한가? 아, 미로 와. 플어의세긴세네요지에 8킬승. 집중력 떨어질 시간이라고요. 저 한창인데. 아 <웃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웃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뭐야? 벌써 끝났어? 가자. <웃음> 전혀 평화롭지 않잖아. 이 어, 괜찮. 이. 힘들었다. 보자. 가자.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습니다 아. 아 방금 카리스마 좀 쩔었다 아 어떡하지? 나 하트큐 그 자체인가? 어 유리병 뭐야 이거 힐링포션 정확히 3개 하늘이 준 선물 가자. 아, 아너 너무 센데 지금? 동물을 해치자니 음악시간이 아, 저희 잤어요 루미아 섬에서. 한명 누구냐? 겁도 없이 오네. 유키제키라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될세. 전혀 평화롭지 않잖아. 아, 에임치라? 캐시야 5동길 더 오지? 왜 안와? 오다가 왜 멈췄어? 학교가는데 나오네 요아 청갑은 하나 죽어왔어야 되는데 아 공속 진짜 느리긴 하다 그죠? 허락도 없이 싸워! 약한데. 빨리 가야 혼내줘야겠다. 어디야? 전혀 평화롭지 않잖아. 오야야, 유키가 졌다. 야야야, 너네 금구가 없는디? 괜찮니? 둘다 죽겠는데? 여기서 기다려 볼까요? 캐시야, 너 시간 없잖아. 캐시 삼아. 가자. 뭘못 잡는다고? 저나 키를 안 들어오잖아. 노를 보를 만한 곳이 있을까? 음나 뺐. 기타 소리가 우렁차군요. 얘들, 근데 다 어디 갔니? 야, 뭐냐? 유키, 너 아, 아까 죽였어야 됐네. 유키를 야, 유키가 저렇게 잘큰줄 몰랐다. 나 대단한 친구였군요. 뭐 시켰냐? 너저 막아야 되는데? 아, 이거 뜯었다. 근데? 잠시 임시 네. 안전지대가 활성화됩니다. 잠깐이면. 제못 만들게 해야 돼. 좋아해. 나도 좋아 좋아해. 나도 좋아해. 나도 너가좋아 나도 너가 좋아해. 나어 도가 좋아해. 나도 없어. 없어 해가 좋아해. 가 예상. 이거지 예상. 희생이 필요한걸